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사망하였다면,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1-31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일주일에 4일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폭주하였으며 2-3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아두었으며 3년 전 막내 동생이 익사한후 세상을 비관하면서 더욱더 폭주하여 우던중 변사장소 근처에서 소주를 안주 없이 마신 후 다시 소주 일병을 구입하여 여관에 투숙하였으며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자다가 과다 알코올 섭취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시체 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을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라고 하면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본권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사망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본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체 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이 과량의 알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할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폭주하는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우발적인 음주인지 아니면 지속반복적인 음주인지 불분명한 점 사망 직전 피보험자의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 혈중알코올농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부분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고, 이 부분은 주변인의 진술로 입증하며, 이 부분은 부검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담과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